여러분이 탑승한 비행기가 사막 한가운데 비상착륙을 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뿐입니다 비행기는 불타고 있으며 곧 폭발 직전입니다 위기 의 순간 여러분은 한 가지 소지품만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탈출하시겠습니까? 사막에서 구조되기 위해 가장 유용한 물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명한 사막 전문가가 추천한 물건은 바로 손거울입니다 거울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막에서 구조될 확률은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빛은 지평선 끝까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거울만 있어도 먼 곳까지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쓸데없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침반과 지도입니다 의외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침반과 지도는 살기 위해 우리를 어디론가 떠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탈수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치판과 지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막은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뜨거운 기후와 발이 쑥쑥 빠지는 모래 때문에 이동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을 지날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낙타입니다. 그래서 낙타 별명이 사막을 건너는 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막을 지날 수 있는 낙타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낙타의 등에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혹이 있는데 몇주 동안 버틸 수 있는 비상 식량으로 사용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몇 날을 걸을 수 있는 낙타는 한번 물을 만나면 최고 130리터까지 마셔서 수분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래 위를 걷는데 유리한 넓적하고 단단한 발, 땅의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막아주는 긴 속눈썹과 스스로 여다를 수 있는 콧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인장도 씹어먹는 놀라운 이빨과 햇빛은 막아주고 땀은 배출하는 아주 기능성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혹독한 사막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 준비된 낙타는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환경 탓을 하지만 내가 준비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에 휘둘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장래가 촉망받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후로는 굶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산당하는 등 수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교회들의 헌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장막 짓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극과 극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비천한 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풍요의 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풍요할 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11절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족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자족함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비천한 시기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풍부한 시기에 또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둘을 구분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천한 식의 믿음을 지키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직면하라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걷다 보면 위기와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으로 잠못 이루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며 도망가버리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 때일수록 문제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히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강렬한 태형이 내리치는 사막에서 도위를 견디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머리를 들어서 그 강렬한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몸에 그늘이 지게 되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연하게 고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욕심이 나은 고난입니까? 내가 또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구나 반성하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또 일들 을 통해서 배우겠지 성장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 어린 시절만 해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린 아이가 골목을 돌아서 그 개와 탁 마주칩니다 그때 겁먹은 아이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망가지 마! 그대로 있어! 겁나서 도망가면 더 무섭게 달려드는 법입니다. 절대 문제에 등을 보이지 마시고 정면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길을 찾으라입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도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하라는 권면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문이 닫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찾아야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린 에베소서, 빌리보서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네 권의 성경을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에 불타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절망하는 대신 온 힘을 다해서 각 교회들을 향해 목회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당시 초대 교회들을 든든히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과학기술은 언제 가장 발전했을까요? 전쟁 중에 가장 발전했다고 합니다 피말리는 전쟁의 고통 가운데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지금 비천한 때를 지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환경을 탓하기보다 새로운 돌파구를 고민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격,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이면 다할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돈 없어서 안 된다 시간 없어서 안 된다 건강 없어서 안 된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명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비천한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지혜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비바람이 닥쳐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10편, 100편, 4절 말씀해 보면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문은 하늘의 문, 축복의 문, 기적의 문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띡띡띡띡 암무은 무엇입니까? 감사. 원망, 불평으로는 절대 하늘문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끝에 바짝 말라버린 부엘 우물터를 만났습니다 부엘 앞에서 백성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물무라 소산하라 소산하라 넘치도록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때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모로 특이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볼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천할 때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풍요할 때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풍요하고 평화할 때 보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냥 누리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 건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오히려 풍요할 때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천할 때 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하는 법도 배우고 훈련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요한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교만을 경계하라입니다 이 교만은 모든 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는 사라지고 자기 자랑이 심해집니다 아쉬울 것이 없으니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습니다 교만하는, 교만,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그리고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일수록 스스로 살펴 겸손한 것이 필요합니다.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풍요한 시의 믿음을 지키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나태를 조심하라입니다. 나태해져서 도전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오래전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대별에서 수많은 갈매기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갈매기들의 죽음의 원인을 조사하던 조리학자들이 뜻밖의 이유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해변에는 새우잡이 배들이 드나드는데 갈매기들은 먹잇감을 사냥하지 않고 어부들이 그물을 털때 땅에 떨어지는 새우들을 먹이삼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새우잡이 어선들이 모두 남쪽으로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갈매기들이 집단으로 굶어 죽고 만 것입니다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짜 새우 먹이에 익숙해져 있던 게으른 갈매기들이 먹이를 잡는 대신 굶어 죽기로 선택한 겁니다 안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래전에 소화기 내과 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겨우 죽한 그릇 먹은 상태였습니다 회진을 돌던 교수님이 회진을 돌던 담당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자님 배고프세요? 뭐 당연히 배고프죠 배고프면 다 나은 겁니다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참 아플 동안에는 목은 말랐지만 배고프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밥 때가 되면 배고픈 거참 건강한 겁니다 시도 때도 배고픈 거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파야 마땅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다면 그것은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결코 아 이만하면 됐다라는 안주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풍요한 시기의 믿음을 지키는 지혜 세 번째 가난한 자를 섬기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내 가족 잘 먹고 잘잘 잘 살라고 허락하신 복일까요? 우리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지켜행하면 내 네, 하나님 호와께서 내게 유호보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복을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내 잘못이,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이 있습니다. 만약 저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공동체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말씀으로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복을 받은 것이고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정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진짜 복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나하고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복받았으니 됐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자를 이런 공동체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중간특별봉회와 부활절 헌금천액을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단임 목사님과 장노님들 그리고 또그 결정에 따라 힘에지나도록 섬기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 동기목사님들한테 전화 모으면 정말 자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때론 풍요한 길을, 때론 비천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고, 잘될 때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위기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고난 중에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탈하고,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우서 6장 1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린도우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충만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 수 있는 하미라. 아멘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앞에 있는 화면에 우리 기도 제목 힘차게 읽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훈련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한 때에 위기에 대비하고 고난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솟다하고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의 한번물으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비천할 때에도 부여할 때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훈련하는 신앙이되어하 해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할 때 위기에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하나님 감싸히 삶을 감싸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서탈하고 의연하게 하나님 고난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성숙한 신앙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슬피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진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뚝뚝 나가며 믿음으로 바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천한 때에도 풍부한 때에도 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훈련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때 위기에 대비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소탈하고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